롤업 무슨 일 하세요? 잘했어요 다시 <웃음> <웃음> 팔을 예? 이제 보세요 팔을 다르게 해보세요 시작 두번더 하세요 세번더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가 힘들어요 세번더 하면 괜찮아요 이거 하나만 더 놓으면 돼요 <웃음> 당신의 머리는 소중하니까요. 어? <웃음> 정확하게 세 번이죠? 응? 정확하게 세 번이죠? 대개까지 짠 롤업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목표로 삼고 있는 게 뭐예요? 척추와 경각대 운동 분리인식이 있잖아요 이제 롤업을 할 때는 무슨 운동이에요? 척추의 움직임이에요 척추의 움직임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나쁜 예 한번 볼게요 선생님 나쁜 예할수 있을까? 너무 잘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올라갈 때 복직근에 과도한 힘을 주므로 이제 어떻게 돼요? 어우 잘한다 이제 또 내려갔어요 못할 때까지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렇게 보통 이렇게 못해요 이렇게 못하면 이제 미리 그 내재근 등에 그러니까 신부의 근육을 덜 쓰고 복직근, 외복사근을 먼저 수축하는 경우에 어떻게 되죠, 보통? 그렇게 하면? 척추가 많이 구부러지죠? 많이 구부러지는데, 많이가, 많이 구부러졌는데, 롤 업이 안 되죠? 많이 구부러지니까. 한번 해볼게요, 지금. 선생님 잘해서 일부러 이제 상황을 만들어야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서 못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쓰는 방법이 뭐예요? 뭐 코어 쪽을 그때부터 더막 힘들어질 때 어떻게 하냐고 그때 경갑대를 쓴다 이 말이에요. 해보세요. 그래서 경갑대를 뭐 승모근을 올리건 승모근을 써서 올리건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모티브가 된 거예요. 경, 승모근과 아 경갑대와 척추의 분리 인식 근데 저 제가 수업을 이렇게 한거고 롤업 자체로만 가지고 한번 도와드릴게요 어차피 한번 했으니까 혹시 이게 롤러업이다하면 오해할 수 있어서 다시 해볼게요 머리꼬리 늘림 그렇지 날숨 시작 올라갈 때 견갑대 먼저 네. 그 다음에 머리꼬리 늘림 팔 앞으로 멀리 질문해야죠 저 원래 이 동작이 안 됐었는데 저는 이거 그냥 골반편 듣고 그그 그 정보 가지고 연습을 했는데 이게 된케이스예요 저는 네. 야, 야, 잘랐어요 그야 그래서 <웃음> 뭐뭐를 빠뜨리고 있었어요 뭐뭐를 빠뜨리고 있었는데 골반편에서 띵띵띵한거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빠트린 게어 마지막에 정수리 천정으로 하고 지금은 아직 안 되는 게 견갑대를 이렇게 대부분의 강사들처럼 이렇게 팔을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눌러, 어저께 누가 눌러 뭐 이래가지고 제가 막 옆에서 깐족거렸잖아요. 아 눌러 그러니까 이제 막못 올라왔잖아요. 그죠? 눌러 그랬잖아요. 선생님이 눌러 그래서 그 다음부터 못 올라왔잖아요. 그 누르면 방해되거든요. 근데 아직 눌러로 올라이눌러는 뭐냐면 외복사근과 복, 복직근을 사용하기 위한 거예요. 어울리는 움직임이에요. 근데 이미 외복사근과 복직근을 충분히 다 썼는데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다른 부위인데 그걸 계속하면 압박감은 더 들어서 내가 운동하고 있다는 필은 음, 느끼지만 롤업이 원활해지진 않아요. 그그 그 순간에 에... 복부 수축으로 가기 직전에, 그러니까 더 이상의 복부 수축으로 가기 전에, 머리꼬리 늘림을 큐를 주는데, Q는 주는데, 이것과, 이것과 어우러지는 것이, 어우러지는 것이 손, 손을 사선으로 멀리 보내는 거예요. 네. 그게 흉, 흉곽과의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손 자체가, 손 자체가 누가 이렇게 당겨주듯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초보 회원들을 지도하다 보면 손을 자꾸 밑으로 내리죠? 그래서 이 올리라고 하면 막 싫어하죠. 손막 빼죠. 이렇게. 그러니 누르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올리려고 하니까 그럼 나는 안 돼. 왜 그래요? 이거 빼면 어떻게 돼요? 허리가 젖혀지거든. 젖혀지면 복직근을덜 쓰니까 못 올라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네. 이거는 아티큘레이션과 롤업이지 계속적인, 어, 척추 굴곡이 아니거든요. 근데 계속적인 척추 굴곡이라고 착각해요. 거기다 대고 이제 견갑대가 막 도와주죠. 예. 네. 그, 그래서 못하는 거지. 이게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운동인 줄 알고 했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왜 도와줬냐면, 원래 못할 사람인데, 그, 못할 사람인데 잘해가지고, 제가 지금 약간 헷갈렸거든요? 헷갈렸는데, 그몇 가지의 본을 쓰고는 있어요. 그래서 잘하니까 그냥 더 잘하게 도와준 거예요. 이 손과 이 랭크는 되는. 이때 보통 막 어깨를 막 이러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분리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내친 김에 하나 더할 테니까 나쁜 일 좀만 기다려주세요 자. <웃음>